공판장에서는 거좀 일리 등합니다. 아 일리 등, 네. 돈도 일리 등, 네. 금액으로 저희는 금액으로 <웃음> <웃음> 이야기하죠. 하나 방금 일화밖에 얼마 받으셨어요? 유라방 때 3,800, 4,000 좀 못했습니다. 고추 했다 먼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작년에 60일 가까이 비가 오다 보니까 탄저병으로 고추농사를 거의 망했었거든요. 아트플랜으로 뭐 연면 시비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나 보려고 했죠. 근데 어 다른 사람들은 탄저병으로 다 고추를 날렸는데 저는 끝까지 땄습니다. 아쿠도, 아트플랜, MRCS. 이세 종류를 각 10병씩 해가지고 30분에게 어. 상품도 드린다고 하네요. 추첨해가지고 드린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 댓글 올리시고요. 왜 FMC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FMC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이거 이 시기에 이거 써야 될 것, 저 시기에 저거 써야 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네, 저는 지금 전북 순창에 딸기밭에 나아 있는데요. 요즘은 봄철이라 이 딸기가 물딸기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맛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물 딸기인 요즘 이렇게 딸기 맛이 좋고 경도까지 단단한 이 희한한 딸기 밭은 과연 어떤 농법으로 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치고 이 정도면 딸기 가 많이 달린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오... 이게 지금 몇하방이에요 이게 사사방입니다. 사방. 네. 아... 꽃 작업을 해 놓은 상태인데 뭐 예를 들어 과 크기도 나쁘지 않고, 음, 어, 괜찮습니다. 공판장에서는 거좀 1, 2등 합니다. 아, 1, 2등. 네. 돈도 1, 2등. 네. 금액으로 저희는 금액으로 <웃음> 이야기하죠. 어, 하나방 지금 1화밖에 얼마 받으셨어요? 일화방때 3,800, 근께 4,000 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5일. 예. 봄인데, 왜 이렇게 지금 딸기가 상태가 좋아요? <웃음> 뭐, 관리를 잘 했다고 하시면은 좋은 거고, 어, 처음에 이제 정식을 9월 15일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FMC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FMC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이거, 이 시기에 이거 써야 될 거, 저 시기에 저거 써야 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한 군데 가가지고 한꺼번에 사가지고 와가으 쓰면 되는데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칼슘제가 필요하다면 이 회사 칼슘제 쓰고 뭐 예를 들어서 인산지 비용가 높다고 그러면 그그한 제품만 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제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헷갈리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친환경, 유기농을 재배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멘토 선생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 혼자 도전했죠 그러고 나서 어 적게는 50% 많게는 70%까지 죽였어요. 그래 그해에 이제 생각을 했죠. 이 해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어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뭐 웬만한 딸기 재배 농법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제품에 대한 공,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조금 나쁘지 않게 농사를 지, 지면서 확실히 농, 내 농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FMC 제품들을 써보면서 어 농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멘토 역할을 하게 됐죠. 어. 그전에는 그 소독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가지고, 뭐를 많이 죽였었는데, 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독인데, 음. 배드 소독을 해가지고, 소유킹 제품 소독, 소독해가지고, 음. 어, 정식하기 전에, 아쿠도 먼저 음. 관주해가지고, 음. 그 다음 미생물 여주고 해가지고, 음. 미생물 밀도를, 어, 유익한 음. 미생물 밀도를 높여주고, 음. 그뒤에 정식하고 나서, 음. 베리마크하고, 음. 스포르곤, 음. 그 다음에 주고, 음. 그 다음날 바로, 아쿠도로엔스 저로 관조해주고 그래, 일주일 지나고 나서 구도를 에서한번더 해주고. 아, 한번더 해주고? 예. 네. 이렉이 맺혀가지고, 이잎 끝이 완전히 하얘집니다. 그게 이제 물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렉도 맺히고, 그리고 응애가 다 먹어가지고, 잎이일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깨끗하네. 예. 네. 아, 그렇게 했다 해도, 바로 네. 회복이 되네. 예. 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 회복력이 있다는 거. 고어 가장 지금 이 시기에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가 라우킹이라고 있는데, 라우킹은 어 제품을 비대 시킵니다. 비대 시키는데 기존의 다른 비대제들은 비대를 시키면서 물 물렁물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딸기는 경도도 마찬가지, 뭐 색깔도 마찬가지 좋아야 되는데, 어 경도가 약해져 버리면 표피가 금방 벗겨져서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 봄 딸기라서 별로 맛이 맛있... 없을 건데, 그래도 다른 집보다 맛있다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게 일단 경도가. 네. 단단하네. 네, 좀 경도가. 만져보니까. 네. 저 요즘 마트 가서 이거 딸기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은 만져보면 푸석푸석해요? 네, 물렁물렁하죠. 어, 단단하네. 네. 어...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도 다 씻겨도, 어, 이렇게 해도 껍질잘안 벗겨집니다. 어... 이게, 신기하네. 이게, 라우킹하고시맥프뿐이면은라우킹이 비대지 주고, 시맥프로가 광택하고, 이걸 좀 잡아줍니다. 어. 경도도 좀 잡아주고. 어. 맛있게 드세요. 아, 봄 딸기기 치고는 맛있습니다. 아, 그래? 예, 봄 딸기가 대체적으로 무맛이거든요. 무마? 무맛? 응. 아. 색깔만 딸기 색깔에 그냥 물맛 나고 그러는데, 좀 새콤달콤합니다. 어. 먹을만 합니다. 어. 물맛도 안 나죠? <웃음> 아니 근데 딸기 맛이 제가 그 전에 먹던 딸기 맛하고 달라요. 네, 새콤달콤 할 겁니다. 어 진짜 새콤달콤 뭐렇게 네. 희한한 딸기 맛이 나네. 겨울에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데 봄 딸기보다. 새콤달콤해. 예. 단맛보다는 예. 새콤달콤 맛이 있어가지고 의외로 또 맛이 희한하게 계속 먹게 되네. 네 <웃음> 맞아. 아쿠도는 뭐 어떻게, 왜 말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차태 아쿠도가 나온 차태맨 처음에 이제 제품이 나오자마자, 저는 그전에도 다른 미생물을 많이 썼는데, 보통 여기 농가들이 일화방에서 많이 달면 9개, 뭐 적게 달면 7개까지 다, 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5개를 달았습니다. 많이 달면은 20개까지도 달았는데, 서로 수확하고 나서, 이 제품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농사를 잘 짓는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화방 때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화방이 워낙 많이 달아서 이화방이좀 약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 어 제품을 하지 않고 보니까 확실히 다섯 개밖에 못따겠더라고요 다섯 개. 그러면서 삼화방에 다시 한번또 써봤죠. 삼화방에, 어, 아쿠도레인서를 다시, 어, 관주를 해봤는데, 확실히 삼화방이 나오기 전에 하니까, 어, 뿌리에서 땡기는, 뭐, 양분의 양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꽃방 자체도 워낙 크게 나오고, 그래서 그때도 또 보통 삼화방이 다는 수 숫자에 한 1.5배를 달아가지고 수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가져서, 사방 때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경도도 마찬가지왓 맛도 마찬가지. 워낙 잘 빨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게 맞구나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마찬가지. 어, 화방 교체기마다 한 번씩 사용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미생물 제중에 아트플랜이라고 있는데 그 제품은 작년에 이제 작년에 처음 나왔죠. 그래 가지고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시료를 갖다가 신청해 가지고 뭐 그때는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곧 딸기를 심지 않은 시기여가지고 고추였다 먼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작년에 60일 가까이 비가 오다 보니까 탄저병으로 고추농사를 거의 망했었거든요. 와트플레로뭐 뭐 연면시를 비 해가지고 효과가 있나 보려고 했죠. 근데 어 다른 사람들은 탄저병으로 다 고추를 날렸는지 저는 끝까지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아 딸기에 접목을 시켜봐야겠다 싶어서 정식 초기에 저희도 탄저병 딸기도 마찬가지로 관부탄저병이나 탄저병으로 많이 죽는데 어.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써봐야겠다 그러면서 관주도 하고, 연면피도 하고 해가지고, 탄저병약을 처음에 스포롱을 한번 하고, 그 이후로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무난하게 이끌어왔습니다. 어... 네마시스는 어떤 때 쓰신 거예요? 네마시스도 올해 처음, 작년 처음 나왔을 때, 뭐, 저도 이제 미생물 제제 자체가 효과가 있을 까 과연 충을 죽인다 그러는데, 뭐, 살선충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어, 보고만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포장 자체를 처음에 소일킹으로 잘 소독을 해가지고 선충이 발병하지 않았는데 이제 모종 자체에서 옮겨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종에서 옮겨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영암 농가도 저희랑 똑같이 소일킹으로 소독을 했는데 어, 하나씩 죽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길센터에서 검경했더니 선충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료로 받은 걸로 네마시스를 어, 처방을 했죠. 에? 한 달에 한병 정도씩 여기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잡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온성 작물이지만 딸기도 추운 건 싫어합니다. 선선하게. 내가 들어갔을 때 선선하다는 느낌을 받게 키워가지고 어, 초세를 잡아 놓으면 어, 수확하는 양이 두 배로 늘어날 겁니다. 아, 두 배로 늘어요 네. 예. 온도수도는 어떻게 하는지 좋은 건가 음,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정식, 정식 해놓고 나면 가장 이제 옷차림을 가볍게 들어와서 내가 이 하우스 안에 들어왔을 때 춥지 않고 어, 쾌적하다 그럴 때 문을 어 맞춰주고 춥다 그러면 문을 내려주고 밤 시간에는 어 야간 온도가 12도 이,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은뭐 9월에 정식 하더라도 10월에 야간 온도가 떨어질 경우가 생기거든요 10월 달에 그때는 좀 닫아주고 그리고 대기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하다못해 아미노산을 뿌려 주든가 아니면 영양제를 좀 뿌려 주든가 해서 애들이 차고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음. f m c 회사에서 더이팜TV라고 이번에 새로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 바이오틱스 제품 이벤트, 뭐 아쿠도 아트플랜, 메마시스 이세 종류를 각 10병씩 해가지 30분에게 어,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하네요. 추첨해가지고 드린다고 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댓글을 올리시고요. 더이팜TV 들어가시면 은 어, 제가 그전에 딸기 재배하는 이력 처음부터 어, 어떤 제품을 써서 어떻게 화, 정리를 했, 어, 했다. 그 내용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자연인팜이라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Here we go.